진영이의 비하인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우리는 어, b h 카니발 이터뷰고요. 어, 지금은 낙마판사 제작 발표 현장을 가는 중입니다. 이미 바짝바짝 마르네요 지금. 어제 도착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해서 씻기 전에 빨래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빨래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빨래를 다 널고 음.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점이 좀 많아 보이던데. 누구랑 비게 가온이랑. 착하고 종류분 꽃과 나무, 동물을 사랑하고 잘 보살핀다 했습니까? 인류애가 좀 있죠. <웃음> 제가 또. <웃음> 예민 까칠남인데 의식하지 않아도 묘하게 사람을 흘리는 마력이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까칠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웃음> <안> 지마 <먹지> <웃음> 차에선 주로 뭘 하고 보내세요? 차에서요? 대본을 본다던가 아니면 잠을 정하는 것 같아요. 안 바쁠 때는 그냥 책 읽거나 매니저랑 대화하거나 노래 듣거나 저는 그냥 친구들 이 앨범이 나오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았, 좋았달까? 8년, 9년을 같이 와온친구들이라 애들이 또 뭔가 스케줄하고 활동하고 있으면 그걸 저 자주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잘하고 있구나, 노래 좋더라 라고 해가지고 저기 저걸 뭐라 한다고? 짐미츠인가? 짐미츠. 근 우리 뭐라 했더라 너? 짐미츠. 짐미츠. 짐미츠? 라떼인가? 바닐라 라 sweet cat sweet cat s w e t boy 네어요 hey, 이런 역을 맡은 다스레벨 시장입니다.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웃음> <진짜> 대단해요. <웃음> 어, 열심히 하시네요, 리님 메이킹. 그라디 이건 이건... 아, 네. <웃음> 아, 오케이, 건다감사어요 제가 최근습니다 여러분, 제니다 여러분, 요이니 제가 발습니다 제가 지금 니가니다 여러분, 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습니다습니 여러분들이잖아요